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해볼 아트북은 갓 오브 워 아트북입니다 2018년에 나온 갓 오브 워 4의 컨셉이 담겨있는 아트북이고요 표지에서부터 기존 갓 오브 워 컨셉인 그리스 신화와는 다른 북유럽 신화 느낌이 벌포에 납니다 전 사실 플스가 없기 때문에 음 아직 갓 오브 워 4는 플레이 해보지 못했네요 어 이렇게 아트북으로라도 좀 아쉬움을 달래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서문, 소개, 제작 준비, 첫 플레이 버전, 세상을 열다, 제작, 이렇게 개발 단계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3번 살펴볼까요? 처음 제작 준비입니다. 크레토스 컨셉이 먼저 나오네요. 어, 기존의 크레토스 모습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줍니다. 음, 아트레우스와 크레토스의 모습이 나오네요 음, 이번가도브워 4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수 있겠죠 혼자서 신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니던 모습에서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설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큰 변화죠 가도브워 아트북은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의 모습을 어떻게 짰는지 꽤나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 크레토스의 아들 아트레우스의 초기 컨셉도 나오네요 어, 오우가의 설정입니다 용의 초기 컨셉도 나오고요 가노브 워은 기존에 있던 수많은 판타지 컨셉들에서 따온 내용들도 있지만 조금 더 자체적인 설정을 가져간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이죠. 다음 첫 플레이 버전입니다. 크레토스의 모습도 나오고요. 트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어, 아트레오스는 부전자전, M자 탈모를 면치못했네요. 세상을 열다 파트입니다 드라우거의 모습이보이네요스카이림의 대표적인 언데드 몬스터죠 어둠의 F와 빛의 F의 컨셉 녀석은 이녀 이렇게 상자의 설정도 세세하게 잡은 것이 참 마음에 듭니다 망령의 초기 컨셉도 보이네요 마녀의 집인 거북이입니다. 이런 판타지적인 컨셉이 전 개인적으로 참 좋네요. 거인의 시체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갓더보어 제작팀도 이 거인의 시체 컨셉이 마음에 들어서 첫 플레이 버전에도 포함시켰었다고 하네요. 이제 마지막 제작 파트입니다. 실제로 가도부워 게임에 등장하게 된 최종 단계의 설정들이 나옵니다. 발키리나 세계의 뱀, 신들의 아트워크가 담겨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있는 일러스트들이 눈을 호강시켜주네요. 최종 망령의 일러스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게임에서는 보이지 않을 팔에 감겼던 쇠사슬의 흉터까지 세세하게 잡아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잿가루를 뿌리는 크레토스와 아트레우스의 모습으로 가도부어 아트북은 끝이 납니다. 총평을 내려보자면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아트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세한 컨셉들. 그리고 그 컨셉의 초기 단계에서 최종 단계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가도브어 아트북이 딱 개발 단계에 맞춰서 제작되어서 제 취향을 정확하게 저격했네요. 제 생각에 어떤 장르 컨텐츠의 기획을 하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아트북입니다. 가도브어의 팬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구입해야 할 아트북이기도 하고요. 전 사실 몬스터나 캐릭터 등의 설정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환경이나 건축물 등에 대한 아트워크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충분한 분량이 할당되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식 한글 번역 번호가 나와서 읽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종이의 질도 아주 좋고요. 다만 드물게 어, 잉크가 묻은 건가? 하는 오염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책의 경우 세 군데가 그랬고 촬영 직전에 비닐을 뜯어서 읽어본 것이기 때문에 보관 중에 생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내용은 굉장히 좋으니까요. 꼭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가도브어 아트북 리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